자, 515회 위클리 옵션 기초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죠? 일요일, 2020년 8월 23일, 일요일 9시 13분입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죠. 많이, 그동안 많이 교육을 했는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네,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알아야 되고 코스피 네, 200 지수라는 걸 알아야 되죠 코스피 200 지수 자 종합지가지수 도 알아야 되죠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 3 0 4 5 9 포인트입니다 이게 종합주가지수고 23004.59가 우리나라 주식의 전체 평균 가격이 2300 4.59입니다. 고스피 200은 200개 종목에 대한 평균 가격이죠. 306.16입니다. 이것도 가, 전부 다 가격입니다. 가격 어, 가격이 뭡니까? 상품의 가격이죠. 상품의 가격 306.16입니다. 그죠? 어, 이게 이. 1990년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지수가 나온거예요 지금 지금 306.19 코스피 이거는 1980년도 1월 3일을 기준 그때를 100으로 해서 지금 2304.59입니다. 지수라고 하죠. 지수에는 항상 100이라는 숫자가 존재합니다. 어, 종합주가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보고 지금은 2300이 된거고 코스피 200은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보고 지금 306.16입니다 자, 이 모든 주식 투자 선물 투자 옵션 투자는 맞추는 게임입니다 맞춰야 돼요 지수를 맞춰야 수익 나는 거죠 주식투자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매수해서 맞으면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내려가면 손실 나는 겁니다 모든 경제 행위는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선물투자는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뭐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선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은 단지 고스피 200에 대한 미래 가격인데 이 현물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현물은 현물지수 이거는 매매 대상이 안되지만 선물을 매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코스피 이거 종합주가지수도 매매 대상은 안하잖아요 그죠 개별 주식만 삼성전자 한국통신 뭐 이런 것만 매매하지 이 지수 자체를 매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매매할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선물지수죠 네, 선물지수 이게 지금 306.16입니다 아이 선물 9월달 그거죠 306.95 입니다 306.95 자 이렇게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스피 200 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예, 선물로 어,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나, 또 태어난 거죠 옵션은 예. 더, 이제, 작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더 작은 금액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옵션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옵션은 뭐 선택이라는 뜻이죠. 선택. 선택. 선택을 한다 이거죠. 자, 이 옵션은 행사 가격이 존재합니다. 행사 가격. 자, 옵션은 행사 가격이 존재한다. 자, 옵션 현재가가 있죠. 자, 위클리, 그죠? 푸드 옵션. 0 8을 08을 W4가 네번째 주라는 뜻이고 에, 행사 가격이 295입니다. 이 옵션은 이 행사 가격이 존재해요. 행사 가격으로 뭐 종목을 구별하는 거죠. 풋은 뭐 내려간다고 어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는 매도한다는 뜻인데 에, 내려갈 것이다. 어디까지? 에, 295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여기다가 아, 배팅하는 거죠.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0.98. 현재 가격이 0., 0.99죠, 그죠? 현재가가 0.99.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을 말하셨습니까? 306.95죠? 306.95. 옵션 295짜리 p 295짜리 p 가격은 0.99입니다. 선물에 비해서, 이 종목은, 일단 등가격으로 할까요? 등가격은 지금, 행사 가격하고 어, 지금 코스비 200지수와 가장 가까운 행사 가격을 등가격으로 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면적권 콜옵션 그죠? 4월 네번째 주라는 뜻이고 자, 위클리 푸옵션은 네, 이렇게 2.5단위로 분포되었습니다. 그 행사 가격 자체를 네, 종목을 이렇게 네, 2.5단위로 뭐 분류를 해놓고 이렇게 종목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이걸 매매를 하는 거죠. 올라갈 것이다 하면 콜이고, 내려갈 것이다 하면 풋 옵션이고, 그렇죠? 종목을 이렇게 동글베이는 클릭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행사 가격, 305짜리, 4월 네 번째 주, 요걸 만기에 콜 옵션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5 2 3입니다 등가격이 5 2 4예요 그죠? 자, 5.24. 선물은 306.95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24. 나누기. 306.95. 306.95. 0.01, 0.017. 1.7% 밖에 안 돼요. 자, 1.7% 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어, 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주식을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어, 이 선물을 또 해지를 할수 있는 겁니다 합성 포지션 이래 가지고 선물도 매매하고 네, 옵션도 매매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어, 투자할 수 있는게 바로 옵션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예, 천문학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뭐이 옵션을 배우면 뭐 선물은 재미가 없습니다 옵션이 엄청난 수익이 높기 때문에 선물을 쳐다볼 생각을 안가져요 특히 위클리 옵션이 만길 때는 이번에 뭐 194배 터졌어요 이번에 풋옵션에서 194배 이걸 배워놔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놔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금액으로 말이죠 194배 니까 100만원 투자하면 6시간에 그죠 6시간만에 100만원이 1억 9천 4백이 된 겁니다 194배 6시간만 에뭐 하루도 아닙니다 아침 9시 반에 들어갔을 때 오늘 정가로 아니면 어최고가로 194배가 터졌어요 아. 지난 방송, 옵션, 위클리 옵션 만개일, 지난 방송, 512, 512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이렇게 큰 변동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 MACD, 우리가 MACD 이렇게 계속 부르짓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표는 몰라도 되는데, MACD 지표는 꼭 알아야 한다, 이거죠. 스토키 스틱이라든가, 뭐, RSI 이런 거는 이제 변동성 지표로 해가지고 행보장에서는 그런 게잘 맞아요, 그렇죠? 예, 추세 지표는 이 MACD가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투자할 때는 예, MACD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MACD 일봉상 MACD 매도가 나오니까 완전히 원의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서 여기서 매도 있던 세력이 완전히 여기서 이익을 확 이익을 완전히 그죠 최고조로 올린거죠 뭐 주식으로는 돈안 벌어도 이 파생으로 돈을 벌어간단 말이죠 이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뺀 이유는 딱 이거죠 위클리옵션 만개일때 네. 완전히 땡기겁니다 쓰리고 피박게 광박에 그죠 한 방에 벌어가 버린다, 한 방에. 그죠?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어쩌죠. 아, 저 쪼잔하게 저, 저, 이런 매매 해가지고는 에, 큰 수익을 벌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날 결정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터지죠. 그죠?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터졌는데 저, 이런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그게 에, 서민가포가 되는 지렁기입니다. 매일매일 매매해가지고는 옵션 매매로 매일매일 수익 내기 어려워요 특히 옵션 매수자가 수익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하루만 계속 매매매매해도 옵션 일매션매매매해 가지고 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 그래서 위클 매일 매일 매일 때는 정일 정신 집중을 해야 된매 말이죠 두달 동안 어, 벌어드릴 걸 하루만에 벌어간단 말이죠. 자 방송 잘 들리고 계시죠? 음? 이게 지금 음. 실시간 스트리밍. 좀 보자. 여섯 명이 보고 계시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이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죠. 자, 옵션이 4포인트 짜 지금 이거 등가격이 5.24죠, 그죠? 바로 밑에 가 해볼까요? 5.24, 3 0 7 9를 누르면 되겠죠, 그죠? 가격이 그러면 3.67. 아까보다 바로 밑에 제가 말씀드린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사이로 매매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겁니다. 뭐 0.5, 뭐 1포인트 미만짜리 매매하면 깡통됩니다. 깡통. 됩니다, 깡통. 예, 한두 번 수익 나지만 결국은 계속 제로에 예, 수렴합니다. 그래서 매매, 매수 매매할 때는 예, 3포인트 이상짜리로 매매하셔야 돼요. 아, 이, 이거는 이게 이제 한 종목에 예, 한 100만원 꼴 쳐요. 그죠? 알기 쉬워요. 4포인트가 아, 100만원이란 말이죠. 4포인트짜리로. 4 곱하기 거래승수 25만원 곱하면 딱 100만원이죠. 자, 옵션은, 어, 선물은, 선물은 어떻습니까? 자, 선물은, 자, 306.95죠, 그죠? 선물 한계약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지금? 306.95, 그죠? 곱하기 25만원. 거래수 25만원이다. 지 음, 위터, 0.75%입니까? 0.75. 한 계약당 지금 575만원. 선물, 선물, 그죠? 한 계약은 575만원입니다. 자, 미니 선물도 있죠? 미니 선물, 그죠? 미니 선물은 한 계약당 아, 100만원 꼴치입니다. 5분의 1 정도. 자, 미니 선물은 돋보기 누르고, 여기 보면 미니 코, 미니 코스피 200이 있죠? 그죠? 코스피 200이 있고, 미니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미니 선물이 있어요 이건 월마다 만기가 돌아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그럼 9월달 클릭가면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선물 306.95고 306.94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죠? 이거는 한 계약당 100명꼴 쳐요 그럼 1 0 0 0만원 같으면 미니 선물은 1 0개약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음 거의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결제 약정도 9만 2천 개나 되고요 거래량도 어마어마죠 24만 17만 9천 개요 베이시는 0.78이 되고 선물도 지금 0.79 베이스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플러스가 되어버렸죠. 그죠? 지금 엄청나게 크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선물이 현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차월물 12월물도 플러스 0.39로 되었어요. 그동안 마이너스 였는데 플러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금요일장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신호가 흐매도죠, 흐매도 그죠. 일시적으로 하락했단 말이죠. 이 매도 세력이 일시적으로 수익을 취하고 결국은 상방 포지션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죠? 외국 증시가 계속 지금 상승 방향이니까, 0.74%나 올랐어요. 나스닥 선물이 지난 밤에, 그죠? 8월 21일. 0.74% 계속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것이고, 이게 진정이 되면 또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자, 미니 선물은 한 개였다. 100만원 골치니까 이걸로 행보하는 장대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파생, 전성 시대죠, 그죠? 화생상품 전성시대입니다. 자기가 아는 부분만 알아요.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은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대변동성 장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매도했던 세력이 수익을 완전히 극대화시킨 거죠. 예. 자, 이런, 원의 상방, 원의 하방, 이런 장이, 예, 간혹 터질 겁니다. 지금. 자, 어제 그저 금요일 그죠 어, 콜옵션은 71억 매도를 하고 후드옵션은 어, 10억을 매수를 해 가지고 옵션 방향은 하방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상방입니다 그죠 8,414억 예약이나 매수를 했어요 저 주식도 1,982억을 매수해서 상방입니다 금융투자도 1,077억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는 항상 뭐 차익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꼭 주식을 매수하면 선물을 매도합니다. 그죠? 자, 연기금 8억, 거의 뭐 수강 상태였고, 음, 주식 선물도 많고, 음? 파생 상품 전성 시대이기 때문에, 에, 이 위클리 옵션이 에,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194배가 터졌어요. 6시간만에 음, 100만원만 질러도 어, 6시간만에 1억 9400이 되는거죠. 1억 9400 어, 직접 그 어, 종목도 그때 예, 보여드렸습니다. 0.02까지 갔던게 예, 194배 0.02 하던게 9400, 3.88. 0.02까지 갔던 게 3.88까지, 3.88까지, 3.88까지 갔어요. 음. 지금 이 매도 어, 하방으로 나오니까 어, 변동성이 또 커졌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커졌어요. 자, 그러면 모의 투자를 한번 켜 보도록 하죠. 자, 모의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국 거래소에 가 가지고 모의 투자를 하면 되죠.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 한국 거래소라고 입력하고요. 네이버에 가 있어서 자 이게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자, 실전 투자하고 계시더라도 어,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거래소 초기 화면에 보면 KRX 그죠? 한국거래소라 돼 있죠. 음, 뭐 좋은 내용도 있으니까 공부도 하시고 그죠? 파생상품 시장도 돼 있고. 파생상품 시장. 제일 밑에서 파생상품 시장 돼 있고. 플래시 강의로 보는 증권 시장, 금융교육들이 이, 교육도 해주고 있어요. 파생상품 강의실도 있죠, 그죠? 공부할 게 많습니다. 파생상품 모의거래도 있고, 아, 이대로 바로 들어오네, 그죠? 자, 자 초기화면에 가면, 음, 자, 음, 모의거래 인증CDM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기 화면에서 위에 보면 금융교육 있죠 예, 금융교육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표시가 나요 여기죠. 그럼 오른쪽에 파생상품 모의거래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장 화면이 뜹니다 중간에 모의시장 모의시스템 있죠 HTS 이 모의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KRX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장 화면이 뜨죠 중간에 hts 다운로드가 있죠. 요거를 이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밑에 실행이란 글자가 떠요. 이 실행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krx, 그죠? 한국거래소로 되어 습니다 정규장, 리플레이장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휴일이기 때문에 리플레이장을 클릭해야 돼요 연습할 때 다, 무료로 다 가입됩니다 이걸 연습을 1년간 하셔야 돼요 1년간 자신이 서민투자가 서민갑보가 되려고 하면 1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작정 그냥 매매하시면 한 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깡통 한 번, 깡통 한 100번 찰 각오로 하셔야 돼요. 하루만 해도 금방 깡, 깡, 깡통, 깡면 깡통 납니다. 만개일 때는, 행사 가격을 맞춰야 돼요.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걸 맞춰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뭐, 외가게그뭐 0.5라든가 뭐 1포인트 민만짜리 매매해가지고는 바로, 작살나죠 뭐 만기 때는 외가격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만기, 만기일 이전에 매매할 때는 외가격이 손실이 나죠 만기 때는 뭐 0.02도 매매 해도 돼요 그죠. 깡통찰 각오로자 기능 가셔서 어, 계좌 비밀번호 설정을 합니다 어, 이 수없이 연뭐 모의투자로 깡통 한번 1 0 0번할 각오로 매매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모의투자해라고 예탁충원액을 1억을 줍니다. 추정자산도 1억, 주문가능금액도 1억 이렇게 줍니다. 9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9시부터 계속 시세를 금요일 장 흘러온 거 그대로 뿌려집니다. 이 장이 금요일 장이 여기서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9시 36분이란 말입니요 어, 이거 지금 폭나갑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폭나갑니다. 자, 이거 한번 매매해볼까요? 풋3 0 2 302.5짜리 이게 한 개에 한개열개 개 해볼까요? 열개 자, 열 개를 바로 이렇게 들어갔죠 일곱 바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거는 바구에다가 체결시켜야 돼요 자 지금 일곱 개 들어갔죠 그렇죠 3.20의 평균 가격입니다 자, 이거 5분봉 차트고, m 시 d 는 매도 방향으로 지금 나와있죠, 그죠? 매도 방향으로 나와있다. 아, 이거는, 어, 이는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금열장을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자, 천만원을 가지고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 푸시라는 것은 내려간다. 하락할 것이다. 어,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죠. 어, 지금 계속 매수자 입장에서 계속 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이거 뭐몇개 매도하지도 못해요. 한 개도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도돈 봅니까? 이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예, 매도자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도자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고 매수자는, 돌파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로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매수자로. 자, 그런 기회는 바로 위클리 옵션 망길 때 기회가 옵니다. 그걸 노려야 돼요, 지금. 매일매일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이거 해보시면. <웃음> 매일매일 수익 내려면 선물로 매매하셔야 돼요. 그죠? 옵션으로 매일매일 수익 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해보시면. 결정적일 때, 위클리 옵션 만개일, 목요일 때 수익을 완전히 땡길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오늘 또 많이 오셨네. 요극복님 예, 네, 잘 들립니다. 하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대박이 그만큼 주식 선물보다 어려운 거야. 예, 네, 많이 어렵습니다. 옵션은 깡통이 됩니다. 깡통. 주식하고 선물은 깡통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깡통 쉽게 안 됩니다. 해보세요. 옵션은 그냥 깡통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옵션은 행사 가격을 못 맞춘 건 처음부터 깡통되버려요. 그죠? 자 박호구님 반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놀러와주세요 박호님도 광고하셨구나 네 카페 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구님 음,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민갑부가 되기 위해서 계속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515입니다 오늘 자5 1 2회 위클 옵션 기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거죠. 음. 자 직접 모의 투자를 한번 시범 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1개 들어갔죠. 그죠? 11개 들어갔는데 880, 880만원입니다. 8 8 0 이게 이제 벌써 100만원 벌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3.20에 3.20 곱하기 25만원 곱해요 이거 가격 옵션 가격이라고 죠 움직이는 것이 옵션 가격입니다 선물 응. 선물 가격도 있죠 그죠 선물에 2009년 이렇게 선물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 303.90 그죠 이것도 가격입니다 어쩔, 어떻습니까 어이 가격이 얼마죠 여기다가 25만원 곱해요 그죠 이게 가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7.5%만 우리 증금으로 잡죠? 계약금 7.5%만 하기 때문에 570만 원이면 한 계약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100만 원이죠, 그죠? 4포인트가 딱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입니다. 190만 원 벌고 있어요, 지금. 그죠? 880만 원 투자해서 지금 2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어, 얼마나 수익이 나는 건지, 왜이 위클리 옵션이 수익률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우리가 샀던 게 아까 3.20 샀죠? 3.20 평균 가격인데 지금, 3.8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자이 종목은 푸드옵션이고 2020년 8월이란 뜻이고 위클리 4는 네번째 주라는 뜻이죠. 네번째 주 뭐,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종목이죠. 종목 이름은 302.5짜리 입니 푸드옵션 행사 가격이죠. 푸신 내려간다는 거죠. 302.5원 밑으로 내려갈다 네, 그때 내려간다 내려갈 것이다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내려가면 이 지수 선물 지수가 내려가면 수익나고,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손실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죠? 선물 투자도 맞추는 게임이고, 옵션 투자도 맞추는 게임이고, 주식 투자도 맞추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올라갈 것이다. 주식, 그죠? 매수하고면, 뭐, 또 내려가면 손실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음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돈 없으면 도박도 못해요. 그렇죠?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안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자, 이 모든 걸 맞추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는 자기들이 가장 이익이 되는 그 구간까지 주식으로 그죠? 주식으로 주식으로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그때 만기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최대로 수익 이 나는 구간까지 팔아버립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팔아버리면 뭐거저볼수 없이 폭 나가죠. 그려놓고 어... 또 어떻습니까? 예. 만기 딱 지나버리면 예? 뭐 내가 언제 매도했냐 했듯이 또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그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실되는 이유가 미수, 신용 쓰고 이러기 때문에 손실 나는 겁니다. 주식은 미수 쓰고 뭐 신용 쓰고 이러다 보면 팔고 싶지 않아도 반대면에 나가 버리죠. 예, 그래서 손실납니다. 주식투자는 주식투자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손실나도 자손 예, 만대까지 부유해도 예, 예, 되죠. 주식은 그런데 예. 예, 신용미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날때 손실처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옵션투자 이런 것도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날 가장 수익이 많은 구간까지 주식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주식으로 매수를 해서 그 구간을까지 올리고 내리고를 해버리죠. 이번에 목요일도 말이죠. 외국인들은 주식도 매도했고 선물도 매도했고 옵션도 매도 방향이었습니다. 하방이었어요. 9시 45분인데 아, 이제 올라치네 그죠 올라치고 있습니다 자 올라치고 있습니다 콜론 또 들어가야 되겠어 그죠 콜로 콜로 들어가죠 예? 자콜 307짜리 콜옵션 저 위클리 에 예? 위클리하고 이걸로 갈아타졌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푸은 제거하고 푸슨 팔어버려야 되죠, 그죠? 소스 팔고 콜로 지금 갈아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죠 올라가니까 콜로 지금 갈아탔어요 그 양쪽도 이제 푸다고 콜 양쪽 해놓고 이게 내려갈 줄 했는데 올라가는 콜로 바로 갈아타야 됩니다 어하는 사이에 그냥 손실 1번 안 손실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까까지 그죠 2 0할만원씩넣났다가 본전되고 예, 옵션 청산 손이 25,000원 수수료 8,720원 되어있습니다 아까는 푸으로 했고 지금은 올라갈 것이다 콜로 해서 어, 갈아탔습니다 12개야 3.98 샀죠 총금액은 어, 1,190만원 같치 샀습니다 이거 한, 한 300만원 수익 날때 청산하도록 하죠. 자, 300만원 어떻게 합니까? 300만원 나누기 25만원. 나누기 계약수가 12개약이죠. 12개약. 그럼 1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샀던 가격이 3.98이죠. 3.98 더하기 1포인트 하면 4.98. 4.98에 갖다 놓을까요? 3 0 0만원치 고정에 갖다 놓고 그렇죠? 4.98 20개월 다 사줬다 그죠? 자 20개월 다 사줬으니까 300만원 지 위해서는 나누기 25만원하고 나누기 20개야, 그죠? 20개야 하면 0.6입니다. 0.6 더하기, 아까 우리 평균 가격 3.97, 그죠? 3.97. 4.57에 300만원 되는 가격입니다. 4.57. 그러면 4.57에 20개야, 을 4.57 한 단계, 4.58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에도 여기도 매도주만 넣어놓는 거죠. 4.58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게 이제 300만 원 되는 가격입니다. 수익금액이죠 자, 변동으로 갖다 놓고 고정으로 할까요? 그죠. 평균 가격이 3.97이죠. 그죠. 자, 이 선물이 올라가면 이 콜옵션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 한계약당, 100만원 꼴 치죠, 그죠? 20개 약이니까 거의 2천만원 치됩니다. 그죠? 이 이제 이 휴일 때 말이죠. 공휴일 때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어, 정규장에서도 또 연습하셔야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 시스템. 무료로. 한국거래소에서 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네, 투자 중에서 말이죠 이렇게 재테크 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죠 어디 가서 그 투자 사업하는데 연습이 됩니까 모든 사업 자본주의에서 뭐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뭐 사업도 연습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연습할 수가 없어요. 예, 돈 놓고 예, 가게 오픈하고 사업 버리고 하다가 뭐 망하는 사람 수없이 많죠. 예, 자본주의는 예,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망하는 사람이 예,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뭐 20% 될까 말까죠. 대부분 망해요, 망해요. 예, 근로자 생활하다가 봉급 생활하다가. 말년에 뭐 사업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홀라당 까먹죠 홀라당 근데 이렇게 투자사업인데 요거는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해야 돼요 예. 있는 돈다 이게 투자만 바로 채로 돼버립니다 채로 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자 민수박 박민수님이 또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부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휴리인데 기초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투자 사업을 하는데 연습 없이 들렁들렁 들어오면 한 달도 안 돼서 깡통 다 됩니다. 이 옵션 투자는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폭 나가는 장이 그렇게 잘 있지를 않아요. 무슨 그런 기회를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없다고 감지가 되면, 예, 과감한 배팅력이 필요하죠. 예. 자, 그런 과감한 배팅력은 제가 말씀드린, 예, 예, msd입니다. msd. MACD msd 지표가 가장 유용해요. 그래서 이 mhcd 지표만큼은 반드시 알아놔야 된단 말이죠. 이 지표가 생기면, 이 매수 신호든지, 그죠? 한방역으로 가잖아요. 그죠? 매도 신호는, 이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려갈지, 다시 또 올라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결정한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지난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고스피200을 보면 이렇게 해서 뭐 행보하고 죠뭐 이럴 때는 많이 손실 났겠죠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이런 장도 있단 말이죠 이런 장이 있는 반면 에또 이런 장은 또 계속 매수가 며칠 동안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갔던 게또 있고 여러가지 장이 있습니다. 행보장이 있고 또 추세장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장도 있고 지난 그 과거에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을 다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맞출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이장다못 맞춘, 못 맞춘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나 아, 만기일 날 그죠. 위클리 만기일 날은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보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 포지션이 보인단 말이죠. 주식 포지션, 선물 포지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동량 그죠? 금융 투자 포지션 다 보인단 말이죠. 예, 만기일만 하셔도 돼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만 내수자로서 이거 못맞춥니다 이거 진짜 응? 내일 오를지 내일일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주식투자는 말이죠 맞추기가 쉬워요 쉽다고 표현할 수는 어렵겠지만 주식투자는 미수 신용 안쓰고 어 이렇게 이 은봉일때 말이죠 그죠 은봉일때 매수해 놨다가 양봉일때 청산하고 예, 그러면 됩니다 손실나면 계속 가져가면 되고 주식은 주식은 뭐 삼성전자만 매매하면 되겠죠 근데 옵션투자라든가 이거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장기 포지션 예. 아, 분할진입 분할청산 하시고 자, 위클리 옵션 막일 때 결정적으로 수익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165만원 수익나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선물 지수가 올라가니까, 예, 코로 옵션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매도 주문한 게 4.58이죠. 그죠? 4.58까지 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자 175만 5천원 수익나고 있는 상태고 삼백만 그니 그러니까 2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수익면은 방법을 지금 들어가서 245만 5천원 그죠 4.46까지 가니까 예. 300만원 목표를 했는데 예. 자 과연 이게 체결될지 보시죠 체결되면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이제 연습을 예. 예.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몰빵매매 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아주 매력있습니다 옵션 투자가 매력있어요 이 위클리 옵션 매매 하다보면 선물 투자는 저리 가라죠 재미없습니다 화끈한데 뭐 화끈해요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고 바로바로 바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죠 아까 풋옵션 매수했다가 바로 갈아탔죠. 여기 음봉에서 양복으로 변할 때 콜로 바로 갈아탔습니다. 그죠? 그 양쪽 다 이렇게 열어놓고 바로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3포인트 이상짜리로 매매하시라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1포인트 미마자리로 매매하면 이거 바로 갈아타도 워낙 손실이 커요. 안됩니다. 1포인트 미만 자리는 매도자 상품이에요 매도자 매도자들이 매도하기가 좋은거죠 매수자들은 3포인트 이상자리로 매매하셔야 승률이 응. 아, 높아요 그거 제가 한 28년에 걸쳐서 느낀 겁니다 허구한 날뭐 0.5짜리 뭐그런것만 매매해 놓으니 그게 답이 나옵니까 그죠 꽝돼지 꽝 이렇게 평일 때, 매매할 때는, 3포인트 이상 차로 매매하시면, 이런 정보만 알아도 말이죠. 손실 잘안 납니다, 여러분. 이 옵션 투자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0분 만에 클릭 안 하면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뭐라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이 자본주의에서 말이죠. 가장 어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위클리 옵션입니다. 재테크 중에서 왕이죠, 왕. 이걸 따라갈 자가 없어요, 지금. 옵션 만길때 집중력을 좀 취해가지고 승부를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기능이 가가지고 계좌비밀을 설정하고 검정 누르고 저장 누르고 자, 260만원, 그죠? 청소하는데 이렇게 키만 이게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체결에조에 누르고 4.58에 그죠? 4.58에 주문을 좀 넣어놨는데 예, 여기 있죠? 어? 올라간다 그죠? 4.58 지금 체결되고 있는 중이겠죠? 한, 한 년에 체결됐습니다 자, 10시 01분입니다. 음. 자, 체유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8개 남았고 음. 그, 신약, 어, 목표 치한날 이대로 수돕하면 됩니다. 꼭, 그죠. 조금 더, 어, 수익되려다가 홀라당 까먹죠. 네. 4.5까지 갔죠. 그죠. 네, 실전 같으면 다 체결됐을 겁니다. 지금은 체결되는 수량만큼만 여기 체결시키고 있어요. 모의투자가. 실전 같은 건 지금 4 6 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체결되었죠. 자, 모의투자가 조금, 완전 실전하고 다르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수량이 뭐 1개, 두개뭐읽개밖에체결안 되니까 체결되는 수량만큼만 체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14개 남았고요. 자, 13개 남았고. 13개 남았고. 자, 8개 넘었습니다. 자, 오늘 300만 원 목표로 지금 모의 투자를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미하냐 이거죠. 어떻게 어? 실전에 어떻게 음. 아, 이런 동영상을 자주 보고 어, 자신껏으로 소화시켰답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그죠. 아주 세밀하게 오늘 좀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죠? 계속 내려가 버리죠? 그죠? 내려가면 다시 밑으로 갑니다 내려가면 그죠? 음봉이 나타나면 빨리 네. 청산하고 나와야 돼요 그죠? 300만원 벌써 되어가 있는데 됐습니다. 네, 오늘 299만 5천 됐습니다 수수료는 16,600원이 됐고 당일 총손익은 297만 8 4 0 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300만 조금 못 미치지만 이렇게 했다고 수익내는 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어, 양리인께서 일반적으로 외인 포지션이 장중 수시로 변하는 지에 예, 장중 수시로 막 변합니다. 양매도 했다가 예, 예, 한쪽 방향으로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티움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이 장중에 외인 포지션은 변동합니다. 예, 변동해요 이게 뭐 양매도 했다가 한 방향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 봐야 돼요. 선물도 뭐 매수했다가 또 매도로 전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식도 뭐 매, 매수했다가 또뭐 매도로 확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주 장난을 많이 칩니다 외국인들이 아주 현혹을 해요 이게 한방역으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 놓고 한쪽으로 쫙 올려버리고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걸 자꾸 지켜보면 이제 그때서야 뉘우치는데 보세요 금년 8월 21일이었죠 그죠 아침에 올렸어, 일단, 그죠? 올려놓고, 여기서 확 빼버립니다. 그죠? 여기 이제 21선 부딪치고 내려온 건데, 확 빼버립니다. 빼버리, 기 시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처음부터 다 던집니다. 매수했던 사람들이. 던지니까, 이것도 또 밑에서 또 받아쳐가지고, 올린 거죠. 올렸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빼버리고, 그죠? 아주, 어, 행보를 한 다음에, 에이, 이 신호가 정확한 신호였죠, 그죠? 11시 35분 신호. 이 매수 신호가 결정타였죠. 그죠? 이 쭉까지 올라간 거죠. 이 m a c d 가 아주 유용한 지표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외국인의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잘 보시고 수익으로 연결하시고 매수 방향으로 지금 또 틀어야 되겠죠. 그죠? 15분 봉에서도 어 매수를 해왔죠, 그죠? 15분 봉이 아주 중요합니다. 15분 봉이 중요하니까. 21선을 딱 지지하고, 죠 21선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신기하리만큼, 그죠? 정확하죠? 21선을 딱 지지하고, 죠 저가에. 하, 진짜, 이거 뭐. 5분 봉에서는 이게 표가 안 났어요. 이 내려올 때는 맞죠. 이2 0을선 내려오기 때문에 더내려갈것 같단 말이죠.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저점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죠. 높이면서 올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목표가 달성되면 스톱해야 돼요. 더 먹겠다고 바둔거를면또 이렇게 하락을 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참 음, 정신 수양도 되어야 되고 어, 욕심도 어, 내려놓아야 돼요. 그날 자신이 예, 목표관 수익만 챙겨도 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매도 신는아닐까네 위험하죠, 그죠? 예, 확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매도 신는올 때는. 예,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 버리니까 막 여기서 틀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못 틀면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뜰 때도 매수 방향으로 봐야 되고 그죠 아주 좋은 공부거리가 되었을 줄 압니다 자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페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김 실시간인가요? 드드드드. 이건 모의투자입니다. 실시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투자 내역도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모의투자 잘 연습을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 위클리 옵션 에, 기초교육에 대해서 어, 간단히 설명해봐고 모의투자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위클리 옵션으로 어, 서민가 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의투자는 한 1년간 하셔야 됩니다. 1년간 1년간 에,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이 모니터자 많이 연습하시고 어, 음, 동영상도 많이 구독하시고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피같은 어, 경험담이 서리서리 서려있으니까 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